이번에 넷마블을 만나면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. 정리를 좀 제대로 해봐라고. 왜냐면, 딜에 취했어. 취해. 하이쿠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출연한 PVP 랭킹 1위 파랄봄입니다 자 봄이는 요즘 어떻게 PVP를 즐기고 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요 덱입니다 모노를 쓰는데요 우리 시그르드 성물 나왔잖아요 시그르드 성물이 상당히 좋습니다 PVP 전투시 전장에 있는 적군중 투급이 가장 높은 적군의 기본 능력치 25%만큼 자신의 기본적인 증가가 있다 거기다 아군턴 시작시 능력치 감소 효과에 걸려있는 적군 군한 명당 아군 공격력 올리는 버프도 또 가져올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약간 내가 보기에 넷마무이야 라그나르크 그래도 라그나르크 쪽에 진짜 왕태자 시그루드인데 약해서 되겠나? 약간 이런 쪽으로 좀 약간 밀어준 느낌 좀 있어요. 투급도 봐봐봐, 6 0 0 0이 넘어. 아니구나, 지금 템이 방금 잘못 끼져 있었어. 제가 지금 끼웠는데 6 4 6 0 0까지 올라갑니다. 이러니까 그러면 시그루드 엄청 나고 몬도 살상력에 우리 좀 알고 그리고 마무루 좋은 거는 뭐 다들 아실 거고 거기다 코멀까지 넣어서 필살기 게이즈 좀 생긴다. 야, 이거 너무 무서운데, 이대? 상상할수록 되게 무서운데요? 거기다 은총도 다 최대한 다 땡겨놨어. 이게 치피증가 시그러드를 맞을 때 피가 척척 착 차고 마무르가 만약에 뭔가 탁 하려고 하는데 마무르를 뭐 기절시키고 싶다든지 했을 때 기절이 안 들어온다까지 다 챙겨놓은 상태입니다. 뭐, 아마도 투급을 먹겠지만 제 생각에 영상미를 위해서 필살기 음식 먹고 한번 가볼게요. 출발해보겠습니다. 필살기 음식 먹어도 되고 공격력 음식도 한번 맛보고 뭐 여러가지로 맛 씹고 뜯고 즐기고 한번 맛보자. 우리 어? <웃음> 자, 랭킹 1위의 모노 시그르드 덱입니다. 필살기 게이지 또뭐두 칸이 바로 챙겨지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거지. 차크닥 됐잖아. 그지? 어? 그럴 필요도 없겠다, 야. 자, 이렇게 해볼게요. 어, 바로 이렇게 하고요. 바로, 차크닥, 차크닥. 필살기 만들어졌고요. 차크닥, 차 강탈해주고 증폭. 쑥! 빡! 11만. 야, 이거? 쑥! 빡! 와 야, 이거, 야, 성물 있으니까, 임마, 첫 턴에, 바로 날뛰 부 수가 있네. 와, 그러면서 필살기도 만들었는데,다가. 어? 그니까, 이셋다딜를잘 하다 보니까, 세장뜬 친구가 있을 거 아니야? 그세장 던지 뿐에, 그세장 던지 뿐에서 한 명을 치기 뿌고, 거기다 필살기까지 만들뿐 뿌는 그런 전략이 되겠습니다. 자, 들어갈게요. 어, 이렇게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노원형님 죄송합니다. 자, 필살 계 개성 뽑았고요 36만 터졌고, 요거 셉니다, 형님. 미안해요. 빠바바 다, 다 쎄가지고. 미안합니다. 뭐가 다 쎄. 13만 7천. 요것도 쎈 건데, 어떡하지? 어, 빡! 오, 그나마 요거. 요게 좀 제일 좀 약하게 나왔네요. 어, 모노가 제일 약하게 나왔다. 아무래도 약점 피해가 안 터졌기 때문에, 모노 거는. 모노는 역시 약점이 있어야지. 부활이 뽑히면서 디버프가 풀리뿟어. 자, 기절을 어디다가? 아, 제대로 했네. 어. 만약에 제가 마왕님으로 한테 기절 걸었으면 삽될뻔 <웃음> 했더니, 야, 야, 니 필살기 쓰려고? 아,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필살기 한번 쓰게 해줘 보자. 어떻게 되는지 봐봐, 어, 이상하고요. 그 근데 도우 형님 무섭거든요. 필살기 다 돼가가지고, 그래서 아, 그래도 전체 기로가면될것 같아요. 충분합니다, 딜이. 딜 넘치란다. 도우 형님 바로 퇴근이 되겠고요. 죄송합니다, 형님. 자, 마왕 제대로 난으면저열 필살기 못 쓰고 죽일 뿐 했는데, 죽이지 마, 봐봐. 죽일 거야? 죽이지 마, 봐봐. 아이 회복 불가 됐을 때여유롭 필살기 화 쓰는데 회복 불가 때면에 회복이 안 됐다 보니까 그 다음 메커니즘인 보, 반사판 설치도 안 되거든 <웃음> 그거 한번 보고 싶었네 아, 그래요 예 그렇게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뭘로 지니까 모노가 너무 얌전했지 이번에 야 모노야 처리해 약점 터집니다 팍스 팍스 빡싹! 3 3 9 0 0이라고 야, 이건 딜과 필살기 두개다 챙기는 미친 덱인데? 자, 결투에 들어가고 있고요 자, 이번에는 그냥, 야, 아무나 때려봐봐. 야, 야, 들어가, 그냥. 아무튼 아무나 때려봐봐. 야, 이렇게 되면 여러분, 안 그래도 센 건데, 툭툭툭 내꺼 던지거든 툭툭툭 던지고, 필살기까지 만들었다. 모노 필살기, 모노 필살기 만든다. 와, 이거, 이덱 이 너무 사기 아닌가, 이거? Yo, yeah. 아니 셋 중에 누군가는 패가 두 장이 떠서 세 장을 던질 수 있게 되는 개그 세장 쓰면 돼. 그러면 셋다 약한 애가 어디냐고 지금 다세거든 겁나 센데다가 필사기가 바로부터 와 이게 신개념인데. 자, 뭐, 피사기 못 막으면 어떻게 되노? 어? 얘들아, 다행히 비기는 한 장밖에 없다. 한 장이지만 갈게. 아, 잠깐만요. 여기면 좀 강탈 좀 해놓고, 어, 방어력 좀 또, 쭉 뺏어, 뺏어 놓고, 바까닥 때리고요. 뭐, 이거 뭐, 아무거나 써도 되는데, 살상기로 갑시다. 살상기로 우리 무 자, 파파파 파, 파, 파. 자, 강탈 해놓고요. 갑니다. 자, 비기, 풀, 이젝션. 자, 크다! 와, 237만, 200기. <웃음> 237만. 와, 237만. 와, 딜 뽑으면 진짜 찌릿 237만. 부활때면 살아난 거고. 딜은 이미 넘치고 넘쳤지. 오, 마왕 지금 열받았어요. 마왕 지금 그거 떴다. 자, 그 버프 떴는데 저거 뺏어먹는다? 야, 니그 네 버프, 그, 그 버프 가져. 우리 마왕 리무르가 관통 130% 증가하는 최고의 버프 떴는데 우리 마왕이 또 그거를 싹 뺏어먹어보세요. 어. 아, 우리가 먼저 뺏겼었나? 야, 우리도 풀스택이었는데 그게 없네? 하여튼, 아, 저것끼리 뺏고 난리 났네, 그래 야, 알아서 해라, 임마. 야, 니가 필살기 쓸수 있을 것 같아, 임마. 자, 자, 자, 가 자, 자, 자, 자, 자, 고 자, 요거 셉니다. 자, 오늘 주인공 식으로 들을 수도 있어요? 잠만왜 이렇게 약했노? 버프 좀 꺼졌었나? 왜, 왜 5만 원쯤 밖에 안 나와? 음, 1 씹으면서 해야지 못볼 수도 있는 거야. 내가 못본것 같은데. 뭐, 뭐 버프 끊었나? 자, 계속해서 다음 판 갑니다. 누굴 만나든 초탈 내가 뭘 해야 될 거니? 딱 정해져 있어. 누군가 두 장이 뜰거 아니야? 이번에는 모노가 두장 떴네? 그러면 세장 던지면 비싸기에요 누구 때릴 거? 안멜을, 이렇게 하면 안멜 삭제가 되겠지. 혹시 안멜이 두 번째 카드에서 끝나면 요거 다른 애한테 한명더 떨어질 수도 있다. 샥샥샥 끄닥 하고 자, 이게 만약에 만약에 오한명 삭제를 했어 두 번째 카드에서 끝나면 한명더 맞아야 돼니 끝날 수 있다 빡 와, 와, 이게 지금 시그루드가 어, 시그루드랑 지금 둘이 시너지게 너무 좋네. 왜냐면 처음부터 디버프가 딱 뜨기 때문에 시그루드 개성에 그 버프 3개가 바로 받아져가지고 안 그래도 세 애들이 더세졌어 아, 나도 지금 이거 보메이크 써보면서 그시그루드 빨리 선물 만들어줘야 되겠는데? 시그루드좀 키워줘야 되는데. 시그루드 상당히 좋네요. 이렇게 되면. 시그루드 투자하신 분들. 와, 이거 엄청난 장면인 것 같아요. 자, 비기 두장 끝났네요. 뭐 꼬멀은 개성 때문에 한번 살 텐데. 갈수 있겠나? 시그루드가 한장 보자. 아까 뒤로 왜 이렇게 안 나왔어? 토프 3개 있는 거 봤거든? 자, 보자. 에? 쏭! 다른 애들 다 퇴근하고, 너다 집에 가고, 백다 6만 자, 시그루드야, 보자. 훅! 축 빡! 7만 8점이 정도구나. 어, 정도. 아니지, 아니지. 브레이크 때문에 78,000이다. 어, 더 나왔을 것 같아, 방금 딜. 빡! 박혔는데, 브레이크 착크 걸린 것 같아. 시그루드가, 시그루드가 미쳐붙는데? 이렇게 되 시그루드 너무 좋은데요? 우리 딜러들한테 특히 모노랑 같이 쓰면, 모노가 상대한 디버프 거니까, 바로 그냥 버프 3개 붙은 상태에서, 지도 이제 성물 나와가지고, 기분이력 올라가가지고, 빡! 한, 진짜, 지 이것도 이제 웬만한 10만 이상 딜 나오고, 그럼 셋다 그냥 썼다 하면 10만 딜이야? 최소 10만이야, 최소 10만. 무슨, 씨, 이런 시대야. 이번에도 모노가 두 장이야. 모노가 패가 잘 떴어요. 어, 패잘 뜯네로 가는 거야. 이거 누가 뜯지고 아무나 맞아랄까 아무나 맞아. 라자 당첨되는 애가 죽는 거야. 자 갈게요. 네. 어지머 게임입니다. 차자자자자장. 당첨되는 애가 죽는 거야. 조자자자장. 바퀴장. 그저 누가 죽을래? 누가, 어, 니네 죽을래? 어, 아, 그래요. 마왕 잘 잘랐네. 내가 봐도 여기 마왕 자르는 게 제일 좋았을 것 같아. 마왕이 저 우리 버프 훔쳐먹을 거잖아. 그러니까 잘 잘랐어. 잘 잘랐어. 어? 자, 필살기 막을 게 없네요? 못 죽이면 끝납니다. 가자. 와, 이덱 진짜 너무 좋은데? 랭킹 1위 답다. 와, 진짜. 진짜 극살상과 필살기 덱두개다 챙겼어. 오, 이게 가능하네. 자, 보막을 쳤는데요. 아, 좀 귀찮거든. 지금 천체기가 보막을 뭐 걷고 때리고, 하, 하, 하, 하. 야, 야, 야, 야. 냥다 잡아, 임 야, 아무나 해라 아, 무래도 세르바스가 바이요는 조금 약간 바뀔 수 있지만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잠깐만 있어, 봐봐. 킹보마에는 비교가 터지나? 내가 이게 아직도 헷갈리네. 여엘 보막은 확실히 비교가 안 터지는데, 킹보마이 어떤 거는 스킬, 딜이 안 들어오면 스킬 효과가 안 터지거든? 근데 이게 아직도 헷갈네 이번에 넷마블을 만나면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. 정리를 좀 제대로 해봐라고. 여러분 중에 그런 거 굉장히 또 해박한 분들이 있거든? 댓글로 좀 알려줘봐. 마지막 판은 필살기 음식으로 갈게요. 너무, 너무 좋은데? 필살기 음식 하니까. 뭐 공격력 음식 먹으면 더 세고 하겠지만, 필살기 음식의 메리트가 너무 커, 이거. 아, 잠깐만. 그러면, 이렇게 해볼게요. 실제로는 어쩔 수 없이 투급 음식 먹어야 될거 아니야. 아무리 그래도 천탄 잡는 게 유리하니까. 투급 음식 먹었을 때도 가능한지 한번 볼게요. 자, 근데 이론상 가능한 것 같아. 투급 음식 먹었을 때는 두장 뜨네 있잖아. 그거 한번 합쳐가지고 톡톡 던지면 가능해. 필살기 음식 아니어도 되지? 와, 이덱 진짜. 야, 이거 이 덱으로 다 갈아타자. 아, 나도 진짜 이덱 써볼 것 같아. 아, 나이덱 쓸래. 아, 이거 쓸래. 야, 아니, 생각해보니까 너무 좋은데. 지 봐봐. 시그루드 그두 장이죠? 그럼 어떻게 되노? 시그루드 착금 합치고, 던지고, 끝났잖아. 필살기잖아. 근데 킬은 안나온 하는구나. 이러면 킬은 못 따겠다. 어. 아까 막 얼마 근타를 들어있나 볼게. 안 들어있네. 우리 리무루 근타를 화도 많이 넣어놔서 확인해야 돼. 이렇게 할게요. 어, 필사기를 만드는데 아까 필사기 음식 먹을 었땐 진짜 그지. 두장 던지니까 킬까지 따면서 필사기고. 와 뭐고 이거 킬 17만 9천이라고 아니 내가 지금 내가 지금 멘트 야 이거 연출 지했지 킬을 안 따지고 필서이킬와 킬을 따졌다이랬잖내 <웃음> 어, 솔직히 못딸줄 알았다 솔직 저거는 안죽을줄 알았다 17만 9천이라고 확인 저 강, 강탈까지 더당겨가지고 그것도 이성으로 이렇게 푹 던졌는데, 지 버프 몇 개였노? 야, 잠깐만, 일마 때문에 또, 버프 또더 붙었네, 코인드로 때문에. 이 상태에서 증폭기 있었으면 더 죽여, 죽여 죽겠다, 오늘 진짜. 와, 막간을 지네. 자, 갑니다, 야, 뭐, 뭐 같고? 뭐, 야, 아, 아, 모르겠으면 전체이다 던져, 임마. 아무거나 해라. <웃음> <뱅우치즈>. <웃음> 야 이야, 바로 트다 보고요. 생각을 많이 안 해보셔서 좋네. 와, 이덱 진짜, 형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야. 헷갈리면 그냥 아무거나 해도 되는 거 있잖아. 생각 많이 안 해도 되는 거. 거의 지금 이 게임에서 이것도 막길뭐이 그런 거다 하면 이제 대학 전공, 전공 수업 하나 논문 써야 될정도거든그 정도라 <웃음> 가지고 이런데 가 얼마나 좋아. 그냥 야 카드 보인 야 좋네 하면 그냥 던집니다. 앞면이 좀 날뛰었구나. 너피 많이 치웠네 이러면 죽일까? 그래 죽이자. 사그다? 아 사그다? 어, 죽이자 그러면 알겠다. 그래서 빡 빡. <웃음> 그냥 일선기들은 다 기본적으로 10만원 다넘고뭐 13만 15만 여사로 터지고요 이것도 뭐 야야야야 역속이라도 여여 야야! 야, 딜풍 취사량이 도달했다 형 지금 약간 취사량이 도달해가지고 약간 이대로 낮잠 한수 자야 될것 같아 약간 취했어 딜에 취했어